이제 음, 비교 점수에 따라 얼음내린 기호는 나중에 넣고 if로 점수 차이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average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average가 평균을 구하는 거죠.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f4키를 누르면 달러 $로 고정이 됩니다. 이제 f4. 를 눌렀으면 가로를 닫고 밑으로 내려 보면 전체 점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내려가도 변하지를 않죠. 이제 여기가 50점이 되면 전체의 평균도 같이 변합니다. 이제 전체 평균이 변했다면 개별 점수와 비교해야 되죠. 50점은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크다면 크거나 같다고 할까요? 크다만 하겠습니다 크다면 true 크지 않다면 false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제 if 크면 상 따옴표 한글자음 미음 한자 키 위로 가는 화살표를 해주고 평균과 점수 차이가 나오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은 에버리지로 구했죠. 에버리지를 복사하겠습니다. Ctrl-C a n d 연산자가 있어야 서로 글자와 함수를 붙일 수 있습니다. Ctrl-V 평균과의 차이 점수 그 평균과의 차이점 그럼 평균에다가 빼야 되겠죠 b 셀 빼기 a 버리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아니면 콤마 이제 짝거나 갔다인데트틀 때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일단 짝다만 하겠습니다 쌍따옴표, 한글자음, 미음, 분짝키 내려가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엔드현산자 이번에는 평균을 복사해 주시고 평균이 작기 때문에 뒤에서 빼야 음수가 안되죠 이제 가로 <웃음> 가로 닫아 주시고 엔터 그러면 차이 값이 나오죠 평균보다 얼마가 높다 얼마가 작다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보기가 싫죠 음. 차이 값을 라운드를 씌워서 소 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콤마 2 가로 닫아 주시고 라운드 가로 열고 맨 마지막에 콤마 2 가로 닫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또 숫자리 수가 잘 나왔고, 이제, 같을 때를 저희가 설정을 못했죠. 전체를 범위 씌워서, 컨트롤 C. 이제, 여기가 아니다죠. 아니다에다가, 벨리프 펄스에다가, 컨트롤 V. 이제, 값이 크다가 아니라, 값이 작다면 이제 얘를 써주고 그게 아니면 0이면 그냥 0만 적겠습니다 이제 엔터 값이 작으면 여기가 true 여기가 false죠 여기에서 콤마 0이라고 <웃음>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 이제 밑으로 끄시고 이제 모든 점수가 10점으로 통일이 되면 0만 나오는 거죠. 차이값이 없으니까. 이제 얘가 15면 얘는 올라가고 나머지 내려가는 거죠. 이제 된것 같습니다.